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혼식 전에 따님들도 뭐 시술을 하긴 하지만 우리 엄마들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엄마라고 해도 뭐 늙은 게당연시 여겨져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는 자리인데 좀 약간 너무 우울해 보이고 좀 약간 고생한 티가 나면은 어머님들도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머님들도 결혼식 전에 와서 시술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따님들처럼 뭐 이렇게 길게 긴 텀을 가지고 자주 내원하시면서 시술을 하진 않으세요 아무래도 단기간 좀 효과가 좋은 이런 시술들로 엮어서 하고 있거든요 어머님들은 주로 한 3개월 전쯤에 와가지고 웨딩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시술을 주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필러 시술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뭐 필러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필러만큼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 병원에서는 베이비 콜라겐 시술도 하고 있어요 필러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 근데 하지만 어른분들은 아무래도 지 꺼짐이 심한 편이 많거든요 눈도 많이 꺼져 있죠 관자도 꺼져 있죠 그리고 옆볼도 꺼져 있고 해서 저야 뭐 베이비 콜라겐 시술을 많이 하면 좋긴 긴하 하겠지만 아무래도 가성비 측면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눈가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그리고 약간 울퉁불퉁 하거나 하면 보기가 싫으니까 베이비 콜라겐을 하고 있지만 관자라든지 약간 옆볼, 뭐 약간 팔자주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필러를 사용해도 예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필러를 추천해서 저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보톡스입니다 사실 뭐 보톡스는 뭐 두차 뭐 저도 막 항상 즐기고 있는 시술이긴 하긴 한데요 이 보톡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상을 좀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하는 게이 미간주름이에요 저도 자주 가장 자주 하는 게이 미간주름을 잡는 보톡스 이거든요 그 살아온 시간이 세월이 길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도 막 인상이 많이 쓰여지니까 그게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간주름 보톡스 그리고 이마 같은 경우도 약간 이렇게 주름이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나이가 들면서 표정 쓰는 게 바뀌어져서 그런. 모르겠는데 눈만 떠도 이렇게 주름이 생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동안 피부도 늘어지고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하고 또이 헤어라인도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마주름 같은 것들이 너무 보기가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보톡스 시술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리프팅 시술도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리프팅 시술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짧거나 아니면 처짐이 너무 심하면 이 시술을 사실 한 두세 번 정도 해야 하는데 또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비용 부담이 될땐 저희가 얼굴 전체 스킨 보톡스 또는 더모톡신이라고 하는 얼굴 전체 보톡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시술을 하면 보톡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 부담스러운데 한그 시전에 한 4주 전쯤에 하면은 사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막상 식 당일 되면요 그래서 보통 그런 시술 같은 경우는 한 4주 전쯤에 저희가 보통 권해드리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른분들이 되면 이 이마주름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또 있겠지만 어른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어른분들은 이렇게 막 주름이 좀 깊게 폐인 부분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보톡스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막 여기에다가 필러를 넣어가지고 이게또 젊은이들처럼 또 빵빵하게 하는 모습이 그렇게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이마 리프팅을 하고 있는 벤자민 리프팅을 권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자민 리프팅은 하고 나면은 1개월 4주 이후부터 약간 리프팅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혼하기 한석달 전쯤부터 진행하고 있거든요. 크게 어른분들이 내원하시면 이 필러, 베이비 콜라겐 보톡스, 벤자민 리프팅 이세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약간 좀 어, 비용에 맞고 좀 어울리는 시술들을 조합해서 저는 주로 하고 있고 또 많은 병원에서 이런 세 가지 조합을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어떤 시술이 어울릴까? 결혼식 전에 그래서 이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네,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